잠깐만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여러분들 연락 한번 해볼게요 m 아, e 어 여보세요? 어어 o v e 어 됐네 됐네 e y o u 다 e 소리가 있더라 e r 어어 저께 영상 잠깐 봤어 어 태국 갔다왔어 이님아갔다와버어 아, 지금 여기 대만 아 대만으로 가버렸냐? 네 아, 대만으로 왔죠 이님 어. 왔다 아 생각보다 형님 어 어제 채팅창에서 나 그거 봤어 뭐? 그게 형님이 지금 공석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야 어그러 어제 채팅창에서 뭐라 했냐면은 어. 자꾸 또치 또치 하시는데 또치는 가상의 인물인가요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제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 봤어. 또 치는 내 자리에다가 내거 사진 하나 걸어주 아이. 그 영등 사진 말고잉. 아 그리고 그음그 음, 그 뭐냐 그 그래도 5주년인데. 이 고리한테 좀할 말도 있고, 어, 또 내가 또 좀, 좀, 가 좀, 뭐가 좀, 뭐가 게멍청 좀, 뭐가 좀, 뭐가 좀, 뭐 좀, 뭐라 좀, 뭐가 좀, 뭐 좀, 뭐가 좀, 뭐어 좀, 어 아따 그가 내 동생 이리이 보아라 우선 아, 그 자리에 그렇게 너 혼자 남겨두고 5주년을 맞게 하게 만들어 미안하다 <웃음> 이커라 시간 참 빠르지 벌써 5년이네 너와 함께한 방송 4년 그리고 내가 없는 방송 1년 아마 그 1년이 우리가 함께 한 4년보다 몇 배는 길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한다. 많이 지치지. 많이 힘들고. 그걸 알면서 얻지 못해주는 내 마음은 한없이 미안하기만, 미안하기만 하다. 그 모든 힘든 시기를 버티며 목목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너 모습에 참 정말 고마울 뿐이다. 한 번쯤 아니 몇 번이나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을 때가 참 많았을 텐데 그 모든 힘든 걸 모든 힘든 걸 버티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너 모습이 정말 대견하고 정말 정말 존경스럽다. 이코라 힘내라, 힘내자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, 아프지 말아라. 지금은 이런 말로 널 응원하고 위로하는 못난 형이지만, 언젠간 또티 자리로 돌아가, 너가 그동안 받아왔던 힘든 짐 그땐 반으로 나눠 나한테 넘겨주라 그때까지 힘내자 견디고 면할수 음, 있다 이거라 알겠지?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 우리 돌리님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, 우리 이코리 걱정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코리가 버틸 수 있는 건저 또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에요. 지금 현재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시청자 둘리님들이 있기에 이코리는 오늘도 한 손에 카메라를 들고 중가로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가끔 카톡으로 제 안부를 묻는 팬분들 그래도 또치를 잊지 않고 기억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잊지 않을게요. 하, 내 동생 이거라. 중요한 강은 하나 빠져서 한마디만 더 할게. 이꼬라 예. 작년 기억해. 잊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. 나도 잊지 않고 있다. 1년 기다렸다. 참 오랜 시간 기다려왔어. 대충 눈치. 못 찾겠냐? 아 멸치 IQ 이퀄이라 모르니 자세하게 설명해줄게. 작년 생일 너내 생일 선물 나는 너 해줬는데 너는 내 생일 왜 상치고 생까불었더라. 어, 아직 기억하고 있다. 어 그래. 어 올해 7월 달에 두 회로 받을라고 어, 지금 나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, 살포시 내가 기대 좀 할게. 단둘이 얘기하면 너 분명히 또 어, 올해도 외상 칠것 같아서 어, 많은 시청자분들이 있는데서 어, 세기를 박아보려고 어, 여기다 살포시 좀 넣었다 어, 여그까지 야야 어, 우리 시청자님들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